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의 댓글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상이며 영상 끝에는 구독자 선물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감성되어요제재입니다 드디어 만빙기념으로 Q&A 타임을 갖게 되었는데요 우선 질문 같은 경우는 많이 유학을 해서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런 작품 되나요? 라는 그런 작품 관련 질문은 1절 대답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기획이란 게 한순간에 생겼다가 또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괜한 기대감은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쯤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가 딱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질문을 확인하고 그때 넘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확인해볼까요? 유튜브를 시작한는 기기라고 하면은 뭐제첫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맨 처음 이 채널은 스트리머 팬 영상? 이거를 시작으로 그냥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클레이 작업을 하니까 내가 작업하는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간간히 이제 올려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게이 채널입니다 클레이를 누군가한테 배우진 않았어요. 제 작품의 시작은 고물차력부터 시작해요. 문방구 가면 그 500원에 파는 그 직사각형 짜리 여러 개 있는 그 고물차력이요. 이제 그걸로 계속 만들다가 한국에. 이제 클레이가 처음으로 출시됐을 때 그때 클레이를 처음으로 접하면서 그냥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장난감처럼 썼었던 것 같아요 그 만든 완성품을 가지고 이제 그냥 형이랑 갖고 놀았어요 형도 이제 그때 저랑 같이 계속 만들면서 했는데 형은 저보다 그때 저를 엄청 잘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50원짜리 동전 크기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걸 장난감처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이제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런 뭐 디테일 자체를 그래서 어떻게든 뱁새가 황새 다리만큼 찢어보겠다고 바라 그랬더니 이렇게 됐네요 대부분 버렸죠 아무래도 집에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버릴 작품들은 버리자 해서 어릴 때 만든 것들은 대부분 다 버렸어요 나름대로 추억이 있는 것들은 이제 몇개 남기고 완전히 어릴 때 만든 작품들은 거의 없다봐야죠 사실 정말로 별생각 없이 지었어요 제가 이 유 마크로 스는 캐릭터의 기원 자체는 어, 대학교 1학년 때 과제였죠 그때 이게 3D 캐릭터 모델링 디자인 해가지고 과제를내는 거였는데 제 3D 첫 결과물이 저 캐릭터였어요 <웃음> 지금 이제 파일이 없어서 이미지는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보여주고 싶지도 않아요 처참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름을, 이름을 이렇게 짓는 데 있어서 뭔가 깨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다행히 이렇게 불리면 됐지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 그런 식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대충지것 같기도 하고 원래 직업은 유튜브 시작할 때 대학생이었어요. 학과는 애니메이션 학과인데 저는 이제 스톱모션 전공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의미 하나 될 거예요. 스톱모션을 전공하는데 왜 영상 스톱모션을 안 만드는가 그 결과는 다 하나예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거든요. 품모형 인형을 하나 제작하는데 인간형 같은 경우는 3주 정도 걸릴 수 있어요 특히 막 뼈대 같은 경우는 이것 저것 신경 써야 될게 많고 겉으로 만드는 외형 재료 같은 경우는 천은 필수를 하고 그리고 클레이의 비중은 확 떨어지기 때문에 모델링하는 데 위한 특수 재료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가성비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하루 작업 시간은 평균적으로는 2시간에서 3시간이죠? 그렇게 많이는 하진 않은 편인데 아무래도 2제 시간이 오버되면은 조금 지쳐요 자, 그렇게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니라가지고 근데 가끔 컨디션이 좋거나 아니면은 아 오늘은 진도를 확 빼야지 라고 이제 결심을 서게 된 날은 4,5시간을 하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다른 캐릭터... 생각이야 많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질린 상태예요 왜 그거 있잖아요 원푸드 다이어트가 진짜 힘든 점이 같은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되니까 엄청 질리잖아요 질린데도 일단 몸에는 도움이 되니까 계속 먹어야 되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유튜브 조회수에는 도움이 되는데 뭔가 몸에는 엄청 질린 느낌이에요 저는 다른 게임 캐릭터 중심으로 만든다면 몬스터헌터 위주로 만들고 싶은데 알바트리온 영상이나 밀라보리아스 영상을 보면 알다시피 하나 만들면은 제가 빈사 상태가 돼요 그래서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다음 작품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모험을 하고 싶은데 힘이 안 따라준다 가장 고생한 작품 밀라보레아스죠 어떻게 보면 밀라보레아스가 저한테 있어서 단일 개체로 첫 장기 프로젝트였어요 한달 정도 예상을 미리 했었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그 출시 기간에 맞춰서 10월 1일 전까지 이제 하고 싶었는데 실패했죠 내가 너무 예를 얕잡아봤어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완성품 자체는 밀라보레아스가 이제 고생한 만큼 결과가 나왔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뿌듯한 작품과 가장 고생한 작품을 밀라보리언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고 싶은 작품 스웨이! 그때는 이제 LED를 좀 연구를 한지한두달 정도 된 상태였어요 연결에 대한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도 없었고 진짜 무대보로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 거였고 디오라마나 이런 영상을 보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연결만 했던 그때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와 너무 아쉽지 않나 지금만 되면은 좀더 연출을 엄청 폭발적이게 할수 있는데 근데 뭐 제가 이 채널을 이제 운영할 때마다 제 스스로한테 약속한게 있어요 사람들한테 많은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안 겹치는 챔프로 만들도록 하자 뭐, 결심을 했거든요 뭐 그래도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수인을 다시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하네요 저 유튜브 영상에 한번 나왔었죠 저는 탈익 원 채널이에요 올해 시즌 바뀌기 전에 진짜 주구장창 탈익만 했어요 진짜 전성기였는데 지금 시즌은 완전히 망했더라고요 탈익이 하여튼 그 외에도 저는 아무래도 서포터 유저다 보니까 근데 뭐 굳이 탈의가 아니어도 바드나 남이나뭐 이런 서포터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게임은 주로 몬스터헌터 정말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혼자 게임하는 경우에는 모논을 되게 많이 돌려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랑 이제 게임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블랙 서바이벌이나 아니면 롤? 또는 뭐 생존 게임 같은 거 많이 해요 여가 시간에는 게임을 조금 하는데 그 외에도 악기를 좀 가끔 잡는 경우이 있어요 저희 이제 대학을 다닐 때 밴드부에서 베이스를 쳤는데 이제 가끔 집에서 혼자 연습할 겸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사람들이 연습하는거 보고 이제 음을 따가지고 하긴 하는데 근데 요즘은 또 많이 안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밴드부를 관둔 것도 있고 뭔가 모티베이션이 없어가지고 이제 할유이 조금 없어요 제가 가끔 스트리머들 유튜브에 댓글로 써가지고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좋아하는 스트리머는 매트님이랑 샤비님이죠이두 분이 티격태격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영상을 많이 봤었는데 요즘은 또 합방을 좀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투수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게 맞겠죠? 뭐 언젠가 하시겠지 하면서 뭐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좀 그때가 아시긴 하겠지만 사용하는 클레이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매번 영상 올릴 때마다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폴리머 클레이 절대 안 씁니다 그냥 손에 안 맞아요 <웃음> 저는 원래 아이클레이만 쓰는데 그 중에 좀 도매로 파는 것 중에 파스텔클레이라고 있어요 그게 좀제 손에도 맞고 색감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주로 그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에 대한 질문 중 적잖게 많았던 질문이 도색에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에어브러쉬 환경이 안 되는데 뭐, 다른 걸로 대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은 도색 제품은 못 얻은 거 쓰나요? 이런 걸 봤는데 에어브러쉬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라카라든가 그런 것도 대체는 되는데 원하는 만큼의 색감을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일단 라카 같은 경우는 파는 색이 다 정해져 있고 농도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를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은 어느 정도의 투자는 필요하다 도색용 제품은 프로모델샵에 파는 그런 제품들 많이 있어요. 에나멜 페인트, 아크릴 페인트 이런 거. 주로 타미야샵에서 많이 사죠. 재료관에서 LED 위주로 이제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LED는 어디서 배웠니 아니면 뭐 LED 강좌를 뭐 따로 찍어 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런 LED 회로를 제작하는 방법은 사나우님 영상을 계속 돌려봤어요 내가 이해할 때까지 뭐 모르는 게 있으면은 다른 영상 보면서 어 이거는 어떻게 했고 뭐 이런 방법으로 연결을 했고 계속 돌려본 다음에 이제 재료를 이제 여기저기서 다 찾아봤죠 뭐부품 파는 곳 이런데 이제 공학 계열의 사나 들이좀 자주 애호하는 곳 이런 데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연결은 연결이라 치고 이제 이거를 그냥 빛만 내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빛의대화 그 활용이 되게 중요한 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해외에서 디오라마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참고하면서 제가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강좌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채널이 되면 좋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댓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엄도 쓸 생각이 없느냐 근데 이 질문은 사실 사나고님한테 클레이 써볼 생각 없으세요? 라고 질문한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클레이는 저에게 있어서 아이덴티티 같은 그런 재료인데 다른 재료를 써본다 글쎄요 그리고 클레이가 되게 편해요 도색도 굳이 필요 없지 모델링도 너무 쉽지 얼마나 편한 재료예요? 자 그럼 이상 마지막 질문이었고요 만명기념으로 Q&A만 하고 넘어간다면은 이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이벤트를 딱 하나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중에 딱한 명만 뽑아서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서 보내드릴 건데요 마음 같아서는 이제 많은 분들에게 하나씩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제 일정상 그리고 <웃음> 체력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고 딱한 명만 뽑아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이 영상 밑에 댓글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 그리고 이 캐릭터에 대한 본인의 사연을 써주시면 은제 추첨을 통해 한 명만 뽑아서 그 사람을 위한 그 캐릭터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연은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이상 Q&A에 대한 내용과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으니 저는 이만 감사 인사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명의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